안녕하세요 화요양입니다 네 이번에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한동안 목이 좀안좋아져고 트위치랑 유튜브 모두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요리 유튜버였잖아요 원래 제가 요리 유튜버였는데 한동안 시간전교유랑 자금정교유가 안돼서 한동안 요리 유튜브는 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일단 그 빌드업을 위해서 그 영상의 빌드업을 위해서 제가 칼 소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여러 자를 들고 있거든요. 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 용도별로 거의 웬만한 건다 가지고 있을 거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씩 다한 번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일 기본적인 식도죠. 식도라고 보이는 보통 우리는 식도라고 부르는 칼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프렌치 나이프입니다. 프렌치 나이프라고, 보통 이런 거 식도라고 많이, 많이들 부르죠? 보통 식도가 이렇게 있고, 제거 같은 경우는 많이 길거든요. 많이 긴 23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칼입니다. 보통 식도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보통 식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소재는 탄소광, 뭐, 비오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스테인리스 제품이고요. 아, 스테인리스도 안 나와? 탄소광 같은데. 어, 아, 몰, 몰디브덴? 몰디브덴 강이라고 이것도 아마 강철보다 댕다하다 해서 제가 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도가 하나 있고요. 보통 이런 식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추천하거든요. 비싼 거 추천하는 이유가 스테인리스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스테인리스 스트리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강철이기 때문에 녹이 잘 쓴단 말이에요. 녹이 잘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리, 요리의 기본적으로 취미가 아니라 이제 요리의 취미가 아니라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을 여러 자루를 들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아난 집에서 그저 뭐 취미 삼아 하겠다 아니면 뭐난 아직 요리 초보라서 칼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이런 칼한 자루로 이렇게 보통 이런 식도 한자루로 모든 걸다다 다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여기 다음에 소개해드릴 여기 본 나이프라고 있거든요 본 나이프를 대신해서 요걸, 요걸로도 요걸 뼈를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칼 같은 경우에 단단하지 않을기상막 이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가 나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갈고 또 갈아야 돼서 막 그런지 힘든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식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단하고 오래 쓸수 있는 좋은 걸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속, 어. 일단 프렌치나이프 소개는 끝났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만한 거, 사시미랑 대바입니다. 사시미랑 대바인데,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식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 다 보기 힘드시죠. 보기 힘드실 거고, 아마 대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대바나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대바나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바나 사시미 같은 경우에 싼걸로 샀거든요. 이런 이거 같은 경우 에 스테인레스 스틸이에요. 그냥 스테인레스 스틸이고 그냥 뭐 초보자들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걸 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뭐 내가 일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굳이 쳐다 찾아, 굳이 찾아서 쓰 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용으로 샀기 때문에. 대형으로 사, 샀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식, 요식업을, 물론 일식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좋은 걸 쓰시고 계시겠죠. 일식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보자용이 아니고서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10년만 원씩 비싼 거는 막2 0몇만원 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요리를 그렇게 막 일식을 기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서요,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본 나이프입니다. 본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티 외에 탄소강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렌치 나이프랑 본 나이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발라낸 용도거든요. 뼈를 발라낸 용도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등등등등등등. 뼈가 있는 거에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뼈를 발라낸 용도로 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중간에 자르고, 뼈, 뼈를 발라내고 하는,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껍질도 깔수 있어요. 뭐, 조개나, 뭐, 진짜로 대바나, 대바나 이런 사시미가 없어도, 대바아 사시미가 없어도 이걸로 뼈를 다 발라낼 수 있어요 진짜 두꺼운 거뼈 같은 거다 잘라낼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매우 단단한 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왜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양식, 일식, 뭐 중식, 한식, 뭐 조리사 혈식 따시는 분들 중에서 뼈 나중에 되면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 굳이 요리 요식 업을 안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뼈를 자르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을 이용해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여기 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팡 찍어서 잘라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문에 칼이 요거는 칼이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칼날이 튈 수도 있고 물론 단단한 거 사시면 걱정이 없으실 텐데 단단한 거안 사시고 그냥 일반적인 뭐 집에 쓰는 뭐 저희집에도 당연히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 이런 도르코 칼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도르코 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 매우 매우 무르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휘어지면 휘, 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게 얇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얇은 탓도 있지만 이렇게 휘면 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뼈를 이렇게 탁 잘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칼이 박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닭은 그나마 애가 뼈, 뼈가 연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매출이나 뭐 일반적인 닭 같은 경우에는 요런 도르코칼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요런 거로 잘라도 크게 무리가 안 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으깨면 되거든요 으깨버리면 되는데 그닭그 그 그러니까 닭 다리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닭 이렇게 중간에 요런 식으로 간절에 부수는 경우가 아닌 이제 뼈자체에 잘라야 되는 있어요 뼈 자체를 잘라야 될 경우에 이렇게 팡 잘라야 돼요 팡 잘라야 될때 이제 팡 자를 때 쓰는 게 보통 이런 클리버인데, 클리버 말고 이런 식도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이렇팡 자르게 되면 으깨진단 말이에요. 으깨져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 뼈의 골수 말고도 뼈 자체에 이제 그뼈 조각이, 뼈, 뼈 조각이 이제 스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식에 들어가게 돼서, 식감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뼈 자체를 써는 일은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뼈 자체를 자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이런 나이프 추천하거든요 안그러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런 프렌치 나이프로 자르게 되는데 뭐 아까 전부터 말이 조금 꼬여있는데 <웃음> 이게 계속 설명을 다른 칼을 소개는 안하고 <웃음> 이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칼을 다시 꺼내서 설명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게 되는데 일단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끝으로 이게 썰게 된단 말이에요. 끝으로 이렇게 딱 썰게 되면 기본적으로 뼈자체는 으깨져요. 으깨져가지고 식감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이 그대로 박살이 이런 칼 얇은 부분이 박살이 나가지고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님들에게 컴플레인 들어오겠죠. 물론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뼈칼을 추천드립니다. 뼈가, 뼈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찍어도 뼈칼이 박살나는 일은 웬만해서 없구요 뼈칼이 박살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칼 회사가 좀 잘못이고요. 이런 식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강한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휘지도 않아요. 잘 휘지도 않아가지고 이끝 부분으로 가면 완전 단단해요. 완전 단단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아까 전부터 계속 언급했죠? 클리버란 칼입니다. 클리버란 칼인데, 그냥 칼부터 치우고 설명드릴게요. 뼈 칼도 클리버란 칼인데, 이 클리버 칼이 뭐냐면요. 기운적으로 그냥 도충용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식도처럼 생겼죠? 중식도처럼 생겼는데, 중식도는 절대 아니고요.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완전 평평하게 되어 있죠?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리버라 해가지고, 요같은 거는 완전 뼈 자른 용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쾅쾅쾅 썰어가지고 뼈를 완전히 그냥 한번에 팡 찍어서 뼈를 자는용도예요 그러니까 사람 저가 제 이걸 칼에 댈수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게 닭다리 다치면 간절부분 있잖아요 간절부분이나 간절부분을 자를때는 그냥 일반적 이런 식도를 써도 돼요 근데 간혹가다 한번씩 요런 뼈를 그냥 중간에 이런 요런, 요런 데를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이런 클리버를 쓰는 거예요. 클리버를 그냥 써가지고, 특히 두꺼운 뼈를 짤때 여기에 캉 찍어서 그대로 자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나는 고기를 많이 써신다. 난 고기를 정말 많이 썰고, 그리고 나는 그런 뭐, 고기 같은 거를 많이 썬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건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없지만, 요 클리버 대신해서는 할게요.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저는 비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뭐, 간혹가다 한 번씩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중식도로 초보자들한테 쓰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식도가 다루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클리버 대신에 설명할게요 <웃음> 클리버 괜히 나왔네 이런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칼은 이렇게 다 잡고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잡고 써는, 사는, 써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칼을 잡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섞어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썼는데 이런 식으로 잡고 썼는데 이제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탁 써는데 물론 무게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중식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썰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얇게 써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손을 다쳤을 때 엄청나게 심하게 다쳐요. 제가 다쳐봐서 알아요. 물론 칼질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밀어 쓰는 거거든요. 밀어 쓰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썬단 말이에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써는 거고 보통 다른 이런 먼저 이런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밀어서 써는 거란 말이에요. 밀어서 이렇게 써는 건데 이렇게 썰다 써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무게 이렇게 썰다 보면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거 무게 때문에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식또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물론 그 쓰는 사람들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물론 그거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한테는 정실적은 매우 매우 비추천합니다 어쨌든 소론이 길었구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는 이건 브레드 나이프입니다 브레드 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브레드 나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빵칼이에요 빵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긴 거를 추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걸 들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걸 들고 있는데 브레드 나이프도 긴걸 추천드려요. 긴걸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브레드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자를 때뭐 빵을 자를 때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썰게 되면 기본적으로 빵 자체가 큰 빵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큰 빵들을 썰때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작은 빵을 썰 때는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큰 빵을 썰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생활에서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큰 거를 큰 거를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밀어도 여기에 다이지가 않아요. 여기다이지가 않아서 여기에 빵가루가 안 끼게 되고 빵가루가 안 끼게 되면서 청결적인 용도에서 매우 매우 유용해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걸 쓰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썰다 보면 여기에 빵가루 굉장히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청결에 문제가 되고 당연히 청결에 문제가 되면 세균오염에 노출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긴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 이제 한 두개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카빙 나이프 카빙 나이프 해가지고 카빙 나이프 요거의 이름이 솔직히 따로 카빙 나이프 말고도 이제 여기 스테이크 나이프 혹은 미트 나이프라고 불리기도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이거 사시미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많텐데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요쪽 면이 완전히 눕혀져 있어요 요 사시미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신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오른손잡이 용이기 때문에 이쪽이 완전히 눕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한쪽 면이 완전 깎여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카빙 나이프 같은 경우는 양쪽 면이 똑같이 그냥 되어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도에트나이프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썰때 혹은 이제 햄을 썰때햄 같은 걸썰때 쓰는 용도고요 아마 일반적인 용도는 로잘안 써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왜 샀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오래전에 샀던 거라서, 이거는 기억도 안나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용도로 쓰진 않아요. 일반적인 용도로 쓰지도 않고, 보통 서빙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햄 같은 걸 썰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그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나이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자주 쓰는 나이프인데, 우스바입니다. 우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우스바인데, 우스바는 이제 야채칼이라고도 불리죠. 야채칼이라도 불리는 이런 우스바는 기본적으로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앞이 네모나요. 앞이 네모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요거 우스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칼이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칼이고, 그 다음에 야채를 썰때 사용해요. 보통 야채를 썰때 사용하는데 물론 저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고 해서 우스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처럼 일상생활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어 우스바 같은 경우는 에 무조건 무조건 야채를 써는 용도거든요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 야채를 써는 용도입니다 야채를 써는 용도이고 저같은 경우는 우스바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같은 경우는 우스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스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맞기도 맞고 어 일단 뭐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고 무겁거든요 크고 무거워서 제 손에 안 맞았어요 근데 우스바를 처음에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샀을 경우에 이게 손이 딱 감기는 거예요 딱 감겨서 오 좋다 라고 해서 우스바를 하나 더써보니까 이게 가벼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걸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말이 또 길어졌고요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어치됐든우스바이였습니다그 다음에 소개할 게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가도죠? 뭐, 가도는 기본적으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에 깎는 용도. 기본적으로 가에 깎는 용도죠, 당연히. 가에 깎는 용도고, 뭐, 가에 조각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도나 프렌치 나이프 정도는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짜 조각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카빙 나이프를 해가지고, 진짜 조각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위를 썰 때, 혹은 가위 껍질을 깎을 때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빙 나이프로 뭐, 조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위 조각할 때 많이 쓰는 나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즈 나이프거든요. 치즈 나이프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치즈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리에 쓰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요리에 쓰이는 물건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에 쓰는 용도도 아닌 뿐더러 뭐 날카롭지도 않아요 여기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베이지도 않구요 이렇게 한다고 베이지도 않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치즈를 썰는 용도죠 치즈를 여기에 뭐 톱날 부분 이런거 부분으로 썰고 그 다음 여기로 뒤로 집어서 올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치즈 나이프입니다. 치즈 나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리에는 쓰이지 않는 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요리에 쓰이는 칼은 아니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뭣도 모르고 예전에 샀다가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칼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야이 말긴놈 이 말긴놈아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놈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뭐 사람 말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영상 길이가 지금 거의 몇 분째니 영상 길이가 거의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영상 길이가 거의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야이놈모 새끼야 그래서 요리 나 완전 요리 초 짜고 난 완전 요리 초 짜고 이제 요리 시작하는 사람인데 어 그냥 난 뭐하라는 건데 라고 하시면 물어보시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딱두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실 때 이제 만약에 나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취미로 할 거다 라고 하면 가도랑 프렌치 나이프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걸로 준비하세요 진짜 물론 일반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그 정도로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가도랑 프렌치 나이프는 충분해요 물론 프렌치 나이프는 뼈를 짜는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미로 요리하시는 분들께서는 뭐본 나이프나 본 나이프, 클리버, 뭐뭐 뭐 우스바, 뭐 대바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튼튼한 나이프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할 거다. 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할 거고 뭐난 요리를 진짜 전문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리를 정말 끊임없이 파고들 거다. 내 이제 본 직업이 요리사다. 어? 이제 난 직업이 요리사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까지 많은 칼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많은 칼을 추천드리지 않고 딱세 가지만 추천드려요. 프렌치 나이프 가도 그 다음에 봄나이프 이렇게 세가지만 추천드려요 이렇게 세가지만 추천드리고 굳이 다른 칼은 필요하진 않아요 굳이 다른 칼은 필요하진 않고 뭐대바라 사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식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거고 중식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바이긴 한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편하신 분들 쓰셔도 되고요 우스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으식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칼이기 때문에 뭐 사실분들도 사셔도 되고 뭐 무방합니다 그냥 요리사, 그냥 요리사 나는 요리사가 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렌치 나이프, 본나이프, 가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냥 요리를 취미로 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 프렌치 나이프랑 가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스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뭐 일본어는 야스리 한국에서는 야스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스틸이라 불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리, 요리 뭐, 이제 요리 뭐 하시는 분들, 이제 요리 뭐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이 가는 용도입니다. 야스리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스리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리 같은 경우에는 원모르고 그냥 다이소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후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리도 이거 종류잘 보고 사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